잎을 보면 고운 피해로 지금 다 되거든요 이거보다 더심했었어요 심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면서 이렇게 꽃도 바로, 바로 물고 나온다는 거죠 꽃도 바로 물고 나오고 생장점도 네. 좋고 네와한 개,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와 다섯 개까지 달렸어요? 네 연속으로 차해서다딸수 다, 다, 있어요? 네와 속가내는거 아니? 에 저희도 속과내는거 없어요. 아니 무슨 자신감이신 자신감 거예요 이게? 예? 네? 있어요 그런 게. <웃음> 이지만의, 이지만의 비법이 있나 보네. 네네. 죽어가던 고운장의 참회를 살려낸 그 비법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네. 자, 그게 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 하 이거네 이거. 여기 있어 여기. 우와 이게 바로. 네 저는 경북 성주에 한 참외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참외밭은 고온장애로 이 참외를 다 뽑아버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고온장애 입은 참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참외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다시 고온장애를 극복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지년어요 36년이요 36년? 네 얘는 언제 정식 따신거예요 11월 27일날요 1화방 수, 다 따신 거예요. 수학 다 따신거에요? 다 하고 2화방 2화방 했죠? 네 예. 이렇게 생각가다는증거잖아 이렇게 생장선이라서 아 이거 보면 아, 손해농가들 아시겠구나 그죠이 정도면 이쁜 되게 좋은거죠? 좋은거에요 <목소리> 여기도 막붙잖아요 꽃도, 꽃도 다 수정했지? 수정했다는 거지. 아 이게 다 수정했다라는 네. 거야. 이러면서도 네. 지금 계속, 계속 꽃을 불고 나온다. 네. 꽃들이 많이 네. 있다는거 지금 다 수정했다는 분가요 네. 예. 그런데도 이제 뿌리가 건강하니까 수정했는 뒤에도 계속 꽃이 피고 있다. 요한 폭이 나건 숫자가 되게 많은 거죠. 음. 계속 붙는 거지, 이제. 에도 또, 이게 또 붙, 계속 찍으면 붙거든요. 여기도 지금 하고, 여기도 지금 계속 붙고 있고. 응, 응. 어, 연속 착가가 계속 되잖아. 이게 연속 착가라는 거군요. 네. 몇개 달리는지 한 천가을해볼까요한 한 개, 더.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와, 다섯 개까지 달렸어요? 네. 연속 착가해도저렇 다, 다, 다 딸수 있어요? 네. 와, 속가 내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속가 내는 거 없어요. 아니 무슨 자신감이 신 자신감. 거예요 이게? 예. 네? 뭐 있어요 그런 게. 이지만의 <웃음> <20만을 웃음> 비법이 있나보예요 네네. 사실 순이 뭐 이렇게 가열을 받아서 그다따 버리려 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거를 넣어라 이래갖고 넣어봤는데 그1일 하방 3에도다 따고 순도 바로 사로 나고 아, 네. 병도 없고 되게 깨끗해요. 여기 지금 꽃이 피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개가, 두 개가 있네요, 있네요. 지금 원래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아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야? 응. 와 엄청 큰데? 36년 동안 응. 이런 효과를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손이 <웃음> 이렇게 좋긴 처음이에요 어. 고온장애는 <웃음> 언제 <웃음> 입으셨어요? 2월 을 정도에, 정도에 입었던 것 같아요 2월에? 네 2월 초에 그게 왜 일어나는 거죠? 고온장애가? 볼게요 한기 부정 환고온피해던그 네. 흔적. 전체 다인데 네. 이런 식으로 다 받아갖고 손이 다 이렇게 이랬, 랬었어요 이것도 지금 굵어졌어요아 이게 네. 원래. 원래 네. 내용인데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피 죽었어요. 피피 죽었어요. 이게 지금 그때 피, 피, 피 입었던 피 거네요 네. 지금 잎이 다 말라버렸네.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진짜 잎이 다 말라서 네. 다꼬꼿처리려라 있거든요. 이랬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렇게된 거예요 지금. 네. 새롭게 다. 네, 그렇게 됐든 하들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된 이렇게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네. 다 살아났다. 네. 잎을 보면 고온 피해로 지금 다 된거잖아요? 이보다더 심했었어요. 심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면서 이렇게 꽃도 바로, 바로 물고 나온다는 거죠. 꽃도 바로 물고 나오고 생장점도 생장 좋고? 네. 와... 이 고온 피해 어떤 던 것이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났다? 음. 이쪽 이쪽이 더 좋으니까. 자, 이걸 믿어야 되니까 믿지 음. 말아야 되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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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총사가 죽어가던 우리 네. 고운장이 입었던 참회를 살린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랜드콘은 상비평에한개고요상비평한 개. 네. 음, 메소나 오션캘포도 오션 상비평에한 개씩인데, 랜드콘 넣고 일주일 쉬었다가 요거 두 개를 같이 간주했어요. 아, 이걸 먼저 한번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요걸 두 개를 넣고, 네. 또 일주일에 이거 한번거고 아니요. 또한달 있다가 이거 한번 넣고 아또 일주일 있다가 이거 한번 넣고 면도폰 처리하고 일주일 있다가 내소만 하고 스마트 옥션 필프를또 이런 식으로 같지해 메소나하고 오션캠프는 참외한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일단 참외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3월 넘어가면서 이제 고온 피해 고, 한낮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고온 조건에서도 흡비력을 올려줄 수가 있고 그 스마트 오션캠프는 이제 해조 추출물인데 그 메소나가 같이 들어갔을 때 그 흡비력을 이용해서 식물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예. 뭐 고온 스트레스 받은 작물들 메소나라는 제품이 그런 스트레스 관련해서 굉장히 그 회복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고온 스트레스 받았을 때다 죽은 것처럼 보여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 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와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게제 눈으로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어, 농민분께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숨죽이 어떠셨어요? 다 죽어갈 때 그때요? 뭐 좀... 속이 <웃음> <손이> 많이 쓰셨죠?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뽑으려고, 뽑으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어.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하고 어. 수암수술 했거든요. 그래서 올리는지 신나고 사실 좀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안 나는 사이에 이렇게 고열, 가열을 받아가지고 진짜 새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심했어요 얼마 만에 살아난 겁니까? 수, 수는요. 살아나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일 만큼 네, 살아나서 네, 지금? 네, 네. 지금 저거 한 사실 참이때는에한 달도 안 됐는데 다 살아났거든요. 이야, 놀라운 일을 얘네들이 네. 했다는 거. 네, 네. 이거 벌써 짜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농민이 사용을 해보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저도 안 써봤을 때는 이거를 안 믿었거든요. 네못 믿죠.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네. 확실하게 눈에 보여서 이제는 믿음이 가요. 아. 그러니까 한국농수산TV는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음. 일어나신 그 현장을 지금 찾아온 건데. 네. 또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지. 네. 뭐 이거 뭐 없는 걸 있다고 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됐든 한국농산TV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Here we go.